이번 시간에는 맵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좌측에 있었던 맵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맵이 도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상단 툴바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옆 가로는 숫자와 알파벳 키의 단축키입니다. 어, 따라서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qwer을 통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조금 더 작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축키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한영키를 누르시면 작동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새맵 추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새맵 추가하기에서 빈 맵에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테스트로 하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새로운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맵에서 우리 이한칸한 한 칸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도장 크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도장 크기를 바닥을 통해서 원하는 도장 면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골랐다면 바닥을 휠을 통해서 크고 작게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0,0에서 31,30까지 움직일 수 있고 먼저 도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도장을 눌러서 어, 바닥면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면을 이것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 도장 크기를 1x로 하면은 어, 한 칸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도장 크기를 2로 하면 두 칸이 채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장 크기를 4로 하게 되면 4x4의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면을 일단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채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어 쉽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리맵의 크기가 31,31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을 눌러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도장 크기 1을 해서 도장을 누른 다음 이렇게 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벽은 탈일 탈 효과에서 보실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벽은 어 캐릭터가 우리 캐릭터가 넘어가지 못하는 지나갈 수 없는 음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을 세우게 되면 어이 벽으로는 캐릭터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에서 한번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는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텍스트 오브젝트, 그리고 나의 오브젝트, 워드아트, 사무실, 파티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SS 스토어가 있는데요. SS 스토어에서 우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미디어실 오브젝트 세트를 한번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고침을 저장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오브젝트에 나 학교 미디어 실 오브젝트 세트가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런 화이트 보드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빔 프로젝트도 추가할 수 있게 되죠 자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 크기 조절에서 200% 200%를 하게 되면 도장을 누르고 이렇게 커진 모습을 그대로 도장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오브젝트와 그냥 오브젝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텍스트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고 어, 오브젝트도 오브젝트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저장을 누르고 일단 플레이 해서 오브젝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콕밥난 캐릭터가 상단 오브젝트는 밑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브젝트는 그 위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벽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오브젝트 위로 지나가느냐 오브젝트 밑으로 지나가느냐는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맵을 구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위로 지나갈 수 있는 오브젝트는 의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책상 같은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 위로 지나가기는 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단 오브젝트도 사람이 이렇게 오브젝트 아래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맵 에디터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단 오브젝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일 효과가 필요합니다 타일 효과 도장에 통과 불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상단 오브젝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장 후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단 오브젝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오브젝트를 만들어서도 어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듯이 어 칸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머리가 가려지냐 가려지지 않냐는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과를할 것입니다 이런 글씨도 캐릭터에 의해서 가려지느냐 가려지지 않고 그 위에 나타나 있느냐라는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스포이드는 스포이드를 찍어서 도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바닥을 복사를 하겠는데 타일 효과에 스포이드를 누르면 방금 통과 불가 통과불가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타일 효과면 타일 효과를 나오는 것이고 상단 오브젝트면 상단 오브젝트를 따와서 복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쓸수 있게 만들고 벽이라면 벽을 그대로 따와서 또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타일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